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어, 이 다섯째 간구에 대해서 어,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가 아주 탁월하게 이두 가지로 요약해서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어, 이 죄사함에 이 간구하는 기도가 어, 근거가 아니라 그 증거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죠.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는 증거로서 나오는 것이다. 그 지금 이 용서하는 이것이 그 첫째고요. 두 번째 보면 이 죄사함의 기도가 아 이게 성화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선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로 기도를 이걸 보, 어, 설명하면서 시선이 에, 그, 나의 죄과와 나의 부패한 오염 에, 이것에 파묻혀 가지고 절망하고 어,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에, 나에게로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기도가 이두 가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탁월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26문 한번 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로 이것은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라는 설명이에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뭐 금방 한말 해보세요 뭐라고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어 자, 우리 이 다섯째 간구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요 하이델베르크 교리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시제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가치가 주는 것 가치예요 이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원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지금 주고 있는 것 가치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인데 사하여 주셨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번역을 이렇게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살펴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이 이 말씀의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하이델베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미 제 용서를 받은 자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증거로서 이웃을 용서합니다 굳은 결심 같습니다 지금 그, 그, 그 말이잖아요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조건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결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 결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에,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지금 사하여 주고 있는 이, 이 결과로 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려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굳게 결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굳게 결심한다 누가 이렇게 굳게 결심할까요 누가? 자연인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하고 있는 중생이니 그리스도이니 성도가 어, 타인에 대한 용서가 어, 이렇게 전제되는 그런 내가 타인에 대한 용서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 인간의 공로가 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지금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 내가 누구를 사여주는 것 아니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나에게 대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그냥 음, 잘못 없는데, 그러니까 타인이 나의 잘못이 없는 것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억울하죠. 어. 그런데 이 용서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나의 어떠함, 나의 정당함, 나의 잘못 없음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이것 하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 이것 하나 앞에 내가 굳게 결심하고 용서하기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상황을 이해하고 그, 뭐,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잘못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근거이고 그 근거를 내 안에 은혜의 증거로 용서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 잘못하는 타인에 대하여. 자, 이 설명이요. 마태음 6장 이 12절로 13절까지 해서 이 주기도문이 마치면서 이 12절의 내용을 14절과 15절, 마태봄 6장 14절과 15절이 어, 왜 이것이 에, 그 은혜의 증거인지 왜 이것이 성화적 기도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연결하여서 본문이 마태봄 6장이 설명합니다 마태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때요? 마태움 6장 12절이 마치 우리가 아, 누구를 용서하고 있는 조건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마태우문 6장 12절도 시제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이 시제가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14절 보세요. 다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과거형이에요. 용서했으면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이 되면 미래형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을 선행하면 이건 현재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어, 현재라고 과거형이죠. 용서했으면, 용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나에 대해 잘못한 것을 내가 지금 용서하고 용서를 했으면, 했으면 안 하면 안 돼요. 했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에서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한 의도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자 하는 기도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죄성 그이 죄성을 용서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청원이에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성화의 삶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설명하는 그 하이델베르크가 설명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사함의 이 기도가 첫 번째는 근거가 아니라 증거이다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두 번째는 이게 성화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와 부패를, 죄성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고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인정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1장 3절 보시면요. <웃음> 어, 우리 주기도문 똑같은 부분인데 자, 한번 여기 보세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하라. 아, 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간구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간구도 주시었고다 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로 연결되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는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문장 안에서 그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청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간구하듯이 우리의 실질적인 매일의 그 용서의 문제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죄를 용서하는 문제를 매일 있어줘야 되는 것을 그대로 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다한 문장이에요 같은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매일 죄사함을 구하면서 나에게 나아오라는 뜻이죠 아, 마르틴 루터가 어, 우리는 예, 의롭게 된 죄인이다 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뭐냐 예, 예, 의롭게 된 예, 죄인의 상태라고 루터는 보았습니다 어, 네. 자동차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부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트너트 뭐몇 개, 서너 개 갖고 있으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생각한다는 존재들이라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각을 못 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품 서너 개로 자동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어느 순간, 어, 느 순간 부품 서너 개로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어, 자동차를, 완성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버려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6문의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여를 하나님이 거기에 시선을 두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는 것이 이, 이 현재의 문제에서 이것이 있어지는 이 문제에서 나를 보지 말고 왜? 안,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와 그리고 어, 부패와 오염으로 여전히 불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 조금 그럴싸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 한두 가지 가지고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에, 그 나는 됐다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열만을 보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 생각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지금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이미 과거형이니까, 어 그, 부정과거형이니까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건 뭐죠?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예요. 이미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칭의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는 건 뭐예요? 이게 성화죠. 똑같은 죄 사함의 문제, 죄를 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문제는 이게 칭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칭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의 증거로 성화의 삶으로 그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실제로 너의 신앙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오문 18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비유, 비유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성화의 용서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 이게 바로 이제 칭의의 죄사함을 다뤄주고 있는 거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뭐래요? 엎드려 저라며르되 내게 네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다. 음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백데려온이 여기 뭐. 뒤에 보면 이제 데라리온 나오고 그러는데요. 백0 데라리온은 얼마고, 만 달란트는 얼마냐? 어. 뭐 쉽게 말하면요. 백0 어. 데라리온은 그냥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만 달란트는 3조 원.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당시에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이 가치였냐면요. 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베세다 인근에서 1년치 일년치 그 세금이 그두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로 이때 당시 큰 금액이었는지 알겠죠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만 달란트를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졌는지속개하지 않지만 이빚 자체는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수요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탕감해 줬죠 이것이 칭의에요 여러분 이 칭의에 의 이의 죄사함이 먼저죠 이게 이루어진 사람한테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세요 28절 그 종이 탄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라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얘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탄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자 보세요 악한 종아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칭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갚을 수 없는 너에,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의롭다 어다 죄 없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그런 은혜의 증거로 죄 용서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런 칭의의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하는 백다아리온의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거 땅하지 않느냐. 왜? 넌 만달란트 탄감받았잖아 그러니까 탄감받지 않은 자에게 지금 이게 해상되는 게 아니라 너가 받은 은혜가 뭔지 주어졌잖아 그런데 너는 그 칭의를 받고 안 산다고? 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그 6장 12절의 원문에 보면요 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빚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여줬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빚과 죄를 같이 썼고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라면 빚은 뭐예요? 예, 빚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갚아야 할그 빚에 대하여 어 용서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갚아야 할 하나님 앞에 지옥을 받아야 할 그것을 용서 받은 자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 우리에 대하여 정말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34절 노이,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고 35절 함께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가 칭이가 되어졌으면 의롭게 하나님 앞에 되었으면 의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의롭게 된 자는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간과하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얼마든지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성이 하나님의 이런 칭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화의 삶을 부대끼니까 거북스러우니까 거룩한 건데 거북스러우니까 살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이 타락한 죄성과 본성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나의 죄가와 나의 이 부피한 오염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시고 내가 이런 성화적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하여 힘을 보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한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에게 쏟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용서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성으로서는 힘들고 어렵고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쉽게 양자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문제였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쭉 했죠 장례식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그냥 살다가도 갈수 있는 이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순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면서 죽는 자녀의 죽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 자녀를 죽인 이, 이 사람에 대하여 어,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기도 제목 좀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분이 자신의 자신의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자식을 다 죽인 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에게 어떻게 흘러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대요. 어, 우리가 어,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의 아픔을 나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그냥 아 그냥 상종 안 하면 되지 그냥 눈 감으면 되지 근데 이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파 와야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중심으로부터 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시는. 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요, 어, 이렇게 절대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이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스승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뭐 기도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줬던 것은 욕심을 채워 주는 도깨비 방망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나아가는 기도였어요. 주기도문 다 어느 하나도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켜 주는 기도 하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라 이미 목욕한 자가 누구죠? 예, 이미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삶, 성화의 삶, 살라는 겁니다. 발을 씻는 삶. 신분이 의롭게 된 자들로서 수준이 의로워지는 기도를 마땅히 너희는 해라 그런 거예요. 안 하면. 네. 그만큼. 손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자녀다워지는 수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용서하는 우리에 대하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하는 일을 우리의 죄성 안에서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하면서 어? 핑계대고 여전히 안 하면서 여전히 속 깊이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상냥한 체 하고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하고 이 문제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요그 예배 순서에 보면요. 이렇게 헌상, 연보하잖아요. 그 헌상할 때 집사님이 앞에 초대교회 땐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서로 거룩한 평화의 입맞춤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예물과 함께 마태보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죠 원수에 대해서 미용 갖고 있으면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사와. 그 서로가 화평을 하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입맞춤하고 그리고 어,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형제와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바깥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래 엄청나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예배하다가 예, 너희 안에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용서 못한 자가 있으면 사, 하라고요 적어도 예배당 안에, 예배당 안에 서로가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있는데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중심으로. 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서로 막 카톡으로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막 그렇게 예, 하세요. 예,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예,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어, 꼬꾸라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만달란트 칭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영적 재산이에요 달란트잖아요 일만 달란트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감격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 그, 영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삶은요, 용서의 생활은요, 예, 영적 장사하는 거예요. 예, 그니까, 영적 장사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실제로 성화의 삶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죄성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죄 용서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내 안에서 영적 재산이 불려나지지 않는 것내 죄성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로지 나의 부패와 오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라이 진실한 폭로 그리고 진정된 자신의 고백과 시인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회개의 삶이 중생한 자에게만 있는 회개와 믿음이 중생한 자에게만 벌어지는 이것이 성화라고요. 예, 그 다섯째 간구가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 보고 기도하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예, 주님으로부터 하던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화에.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섯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도에게만 이 놀라운 하늘의 감격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중생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신분을 소유했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지체들 안에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온전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 또한 시선을 옮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천상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개혁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먼저 다가가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